<웃음> 아하! 야 이게 <웃음> 와 이게 구도 좋다 야 구도가 참 이게 yeah. 잠깐만, 와! 아니, 일단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거는 음악이 지금 스테레오가 되게 공간감 있게 나오다가 이거 딱 누르니까 갑자기 어떤 실내에 들어온 것처럼 먹먹해졌어요, 사운드가. 미소, 미소녀들이 미소 있어서 <웃음> 놀란 건 아니라고, 형, 진짜. 어, 이게 일반인, 인기 해가지고, 인기 뭐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뭐 이런 거막 고르던데 이게 아마 유저들이 커스터마이징 한걸 거야, 이게 유저들이. 그지? 오, 단발, 오, 잠깐만, 이분, 어, 뭐, 이거. 아이씨, 이거 아니야. 너무 크잖아.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스타킹이랑 치마랑 단발에서 내가 완전히 뿅 가버렸는데, 뭐고, 이게, 임마. 야, 가슴, 임마, 시가 임마. 가슴 너무 크게. 어디서, 이거, 임마. 행...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나는, 형은, 요 정도 좋을 것 같아. 요 정도. 와, 이거 진짜 신중하네, 이거. 아, 좀큰 거? 자, 가슴들이 2도 있네. 자, 가슴들레2 가봅니다. 2는 뭘까?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야, 이씨. 야, 이 게임 이거 임마. 누가 이거 갓게임이라고 그랬어? 이게 뭐, 뭐였? 멈춰! 갓게임 맞네라니, 어?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해요 살짝 이제 디테일 한번 들어가볼까? 해요 단발이 진짜 다양하게 있다, 단발이. 야, 이 게임 이걸 사람을 내려 지금 정확하게 아는구만. 와, 밴드! 그러먼요. 와우, 야 이거 완전 내 취향이야. 일단 첫 번째 합격. 어이 게임이 내 마음을 훔칠 수있는지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어. 자 출발합니다. 오, 야 뭐야 이거? 어? 좋다, 야 좋다 지금 분위기 좋다. 붕괴 느낌 나죠? 어 붕괴랑 원신이랑 막 이렇게 막 섞어놓은 느낌이라던데. 해야겠다. 그냥 대놓고 잡신입니다 대놓고 잡신 근데 너무 잘 만들었대 어, 야, 내가 커스터마이징 한 애가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내 취향 아니야 이거 어디갔어? 아까 내, 내가 만든 애 어디갔어 그거? 아 이거 오늘 예민하게 만드네이 게임 이거 형 오늘 왜 자꾸 이거 확대도 안 되고 자꾸 여자를 받고 말이야 어? <웃음> <웃음> 야, 재밌다 야 여기... 아, 내가 왜 벌써 재밌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재밌어 지금 왜냐면 아까 내가 만든 애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단발에 검은 스타킹이 너무 좋아 지금 걔를 볼 때까지는 무조건 간다, 적어도. 뭐야, 이거? 어, 아, 아, 오케이. 1. 오케이, 어, 그래. 그 정도는 피하지, 뭐. 아, 이거? 오케이. 야 이것도 젤다 생각나네. 어? 처음에는 우리 원신 보고 막 젤다 뺏겼다 했는데, 이제는 원신, 온신, 원신이 어떤 기준이 되어버렸어. 전부 원신을 뺏겼대. 어, 뭐야. 그렇지. 하나 나와봐봐. 아사바리 찢어줄게요. 어, 아, 이렇게, 오. 클릭. 클릭. 스페이스. 못생겼어, 얘 못생겼어. 우리 애가 훨씬 예뻐. 야, 잠깐만. 콤보 하나 깨달은 것 같은데? 에어본이 있네. 그지? 에어본. 차, 크다, 자스가 탁! 해주면서. 탁! 탁! 탁! 자, 에본! 착! 크다! 뛰고. 자, 자, 자, 자, 자! 자. 야, 칼하고 이런 색감하고 이런 게 되게 젤다 느낌 되게 많이 나는데. 젤다 느낌? 어. 와, 이 연출도 봐. 이 하여튼 젤다 이후로 전부 이런 연출이야. 이렇게 오픈월드가 착! 펼쳐지면서 로고 뜨는 거. <웃음> 어, 뭐야? 아! 아, 아니구나. 아까 내가 만든 애 언제 나와? 진짜 이거 중국 게임이야. 야, 중국 게임 요즘 이러는데 야, 우리나라 게임 이못 따라가냐, 지금 요즘 진짜? 원신에 이어서 이런까지 나오잖아, 이제. 야, 이게 나, 이제 나, 아까 내가 만든 그 애로 바꿔주는 거야? 야, 못생겼잖아, 이거 봐봐. 야, 바꿔, 바꿔, 빨리 바꿔줘. 적용. 그렇지! 크아, <웃음> 야, 확대된다. 이제 확대된다. 확대된다. 아하, <웃음> 야, 이게, 이게 나? 어, 이게 나? 내가 마음에 드네 일단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완전 완전 취저다 진짜 완전 취저당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 취향을 너무 정확하게 하, 한 마리 표현할 수가 있지?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7대 제 릴리아 닮았죠 릴리아 여기서 약간 표정이 조금 더 차가웠으면 더 시렸을 것 같은데 와우 야와 이거 이게? 와자 확대 좀 하면서 야얘기하더참그렇하구만이 게임이 아주 원신인데 약간 메카닉한 원신이랄까? 메카닉스러운 원신? 그런 느낌 좀 나네요. 아, 그림 좋다. 어, 그림 좋다. 그림 좋고. 오, 잘 던지네. 어.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도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나보네. 지금 해보니까. 어? 어, 어. 어. 와, 이쁘다. 야, 두드립하자. 자, 두드려 패자. 자. 아야 취향이 너무 적, 적절하다 야나쁜놈들이상식대로 임마 느긋 임마 어? 무기가 충전된다고? 와. 우 경고 적의 강한 에너지 반는감지무스태블좀 친다 이거. 아 이거 야또 이거 야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고? 내가 쓴거가? 와 내가 쓴거네? 와 시간이 멈췄는데? 뭐야 이게 2 오우 오우 좋은데? 오오 오, 어디까지 라가노 나을 수 있구나 패러세일이구만 아하 싹 빠지면서 자1로3 바꿔주고 싹그 다음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와오 일단 싸움이 간지가 좀 나네 와 이거 구도 좋다 야참 그건 안되나? 아 되네 야 갓겜이네 콘솔에 당연히 있어야지 와 개편해 진짜 패에 들어가니까 난리났다 이거 야, 구도가 참, 이게, 뭘좀안 해, 이 자식들이. 야 와! 와우! 와, 좋다. 와하! 다양한 액션. 좋았어. 오이 뭐야? 어이, 오, 뭐야, 이거? 어이, 갑자기, FPS로 변하노? 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식들아! 오, 야, 이게 다양한 시도를 했구만. 어? 맞았다고, 내가? 착! 이렇게, 봤지? 착! 쏴! 아, 야, 임마, 뭐, 어, 뭐고, 이거? 와, 임마,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 어? 오, 저 습바라, 저마다 콤스네 야, 치 봐봐. 착! 아, 치 봐봐. 봤지? 치 보세요. 그렇죠. 좍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 <웃음>